1주차 티칭 포트폴리오입니다. 티칭 포트폴리오,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, 어,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. 룰을. 자, 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룰이고, 우리말로 얘기하면 규칙입니다. 규칙. 자, 이 규칙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. 적용 안되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, 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 가능하다면 어떤 토론이 가능하면 토론 수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 토론이라고 하는게 저는 이 교재 책에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<웃음> 우리가 Q&A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습니다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답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질문에 답이 없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자꾸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Q&D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허를 냈다면 특허권자는 이성호 교수입니다 Q&D 뭐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디스커션하고 나서 만약에 답이 있다면 답을 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남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또 생각도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토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.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대표적인 교육방법인데 교육방법이 적용되는 교육방법이 어느 민족이냐 하면 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.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, 토론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.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, 가능하다면, 팀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근데 팀 구성, 잘, 지금 팀 구성해서 하기가, 뭐, 코로나 이 상황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. 근데 팀 구성 해가지고, 지금까지, 에 진행을 해볼 때 크게 나눠가지고 팀이 아주 잘되게 잘 운영되는 팀도 있고요 한 1, 2주 뒤에는 바로 팀이 와에대해서 해산을 해야 될 팀들도 나와요 그왜 그럴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이 왜 그럴까?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학기, 이번 학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, 급식 경영을 food service management. 자, 매니지, Manage, 매니지먼트가 경영입니다. 자, 경영. 그러면 경영이 뭐냐? 그러는 걸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겁니다. 자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인적 물적 자원을 사, 인적 물적 자원 사용을 계획하고 계획 세우고요 그다음 조직화하고 그다음 지휘 조정 및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학기, 자, 이런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자.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 경영자, 경영관리 이론쯤 나오는데, 자,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진행할 내용입니다. 자, 내용이고. 그럼 올려진 자료에, 올려진 자료에.